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GHK 글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전에 대부분의 제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서 좀 이래 정리를 해서 제 이전 30분짜리 아주 뭐 드라마 같은 리뷰, 어, 퀄리티는 뭐 떨어지지만 아무튼 궁금해 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제품을 제가 수령하고 테스트 사격 연습해 보고 사용해 본지 지금 일주일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이 좀 넘은 것 같고 음 실제로 비비탄을 쏘아 본 횟수는 대략 한 천발 정도 쏴 봤나 뭐 하루에 보통 한 열다섯 탄창에서 스무 탄창 정도 테스트로 계속 쐈으니까 집에서 테스트로 많이 쏴 봤고 뭐 이런 것들 어 아직 실제로 뭐 비비타 한 봉지 5천발을 다사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들, 실제로 실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번 나왔습니다. 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아주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아재 tv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것 알고 어, 이 영상을 보시면 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반동 반동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음, 제가 요 제품을 가지고 이제 반동 반동은 어지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뭐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이기 때문에 뭐 트리거 해피나 마루이 아 트리거 해피나 또는 RST 또는 가더사에서 나오는 이 스틸 슬라이드하고 비교가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반동이라는 게이 순수하게 이 에어소프트컨에 있는 노즐과 실린더의 크기 그리고 사용하는 가스 그리고 리턴 스프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반동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 그래서 뭐 RST 같은 경우는 마루이 글록 17 젠4에 밖에 안 들어가죠 예, 마찬가지로 트리거 해피사에서 나오는 최근에 나온 스틸 슬라이드의 글록용은 마루이 글록 17 젠4용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더사 역시 음, 마루이 글록 17 젠4 그러니까 이 말은 RST라든지 트리거 F라든지 가더사 모든 제품들이 마루이 글록 17 젠4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스틸 슬라이더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점보다는 마루이 글록 17젠4의이 실린더라든지 노즐 그리고 리턴 스프링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 GHK 글록 17과 분명히 반동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로 해보면 제일 좋은데 제 주위에 가더사의 스틸 슬라이드 올라간 제품과 음 RST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어서 그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고요. 어, 트리거해피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은 제가 이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대략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어, 반동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한번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체감의 반동은 똑같은 가스를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마루이 글록 17 젠4에 rsd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이 반동이 얘보다 훨씬 더 쎄습니다 아, 훨씬 이라기 보다는 확실히 좀셌어요 바로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이 마루이 글록 17젠4의 RST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이고요. 그리고 하부 프레임 역시 마루이 제품이 아닌 가더사에서 나와 있는 17 젠포용 옵션 하부 프레임입니다 솔직히 이런 하부 프레임을 저는 좀 선호를 하는데 이 GHK 글록이 하부 프레임은 좀 유광이고 좀번질번질번질 그래가지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반동만 놓고 봤을 때는 RST에 한표를 들어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제품 음, GHK의 글록 17과 마루이 글록 17의 이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반동이 더 세다, 아니다라고 뭐꼭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제가 약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하면서 이 제품 GHK 글록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반동이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 은 반동이 앞뒤로 움직이는 반동이 큽니다 이런식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반동 그러니까 총을 잡았을 때 보통의 우리가 사용을 하는 요 이전 형태의 이런 글록들 뭐 마루이가 됐던 VFC가 됐던 격발을 땅 하게 되면은 앞부분이 제 들리, 이제 뒤로 슬라이더 가면서 이렇게 들리는 느낌 이렇게 들리는 반동 그러니까 손을 딱 봤을 때 손이 딱 들리는 이런 손목이 꺾이는 이런 반동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음 이번에 나와 있는 이 ghk 글록 17은 특이한 점은 이 총구가 들리는 이런 반동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반동이 총을 이렇게 잡고 격발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제한테 와 닿는 반동이 조금 더큰것 같다는 라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글록류가 해머가 솟아오르는 방식이잖아요. 얘는 스트라이크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라이드가 뒤로 가면서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가스 효율도 상당히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가스를 그만큼 많이 소모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오히려 뭐 걸리는 게 없어서 가스 효율이 더 좋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노즐이 거의 뭐 라이플의 능, 라이플 수준의 노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격발할 수 있는 격발할 때 나가는 가스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동이 상당히 단단하게 제 몸으로 와닿는 이런 반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반동의 차이는 뭐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똑같이 레드가스를 넣었을 때랑 뭐 퍼프디노 그린가스 파워업가스 써둘 때다 똑같았어요 제가 느끼는 반동은 RS d 스틸 슬라이드 올라간 이 마루이 글록 17 젠포의 반동이 쎘습니다 쎄코. 요거는 제 주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가드 스틸 슬라이드, GHK 스틸, 마루이, RST 스틸, 그리고 트리거 에피스틸 스 슬라이드를 올려놓은 제품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참 좋은데, 주위에 이 테스트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동 같은 경우는 RST에 손을 들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반동이기 때문에 절대 이 반동이 약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런말 했다고 해서 뭐야 gc클 글록 마루이꺼보다 반동이 약하다더라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로 구조 작동 방식 반동 느끼는 이런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동은 세기는 셉니다 세기는 센데 지금 이 RST가 올라간 이 제품보다 체감상 느끼기는 얘가 더 약하다는 거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칼라 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한 다섯 여섯 번 떨어졌어요. 쏠 때마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순간접착제로 엄청나게 붙여놨는데도 이 반동에 의해서 이 반동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에는 잘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치는 반동이 센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센것 같아 가지고 이 칼파가 이렇게 떠다보면 많이 튕겨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제가 몇 번을 붙였어요. 그만큼 반동이 조금 세다는. 그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반동은 아마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집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집탄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안 좋았다는 라 기준이 이런 게 제가 사용했던 이 8m에서 1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실내에서 사격했을 때 집탄이고요. 순정 상태에서 집탄은 좀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트리거 압력이 보다 훨씬 이렇게 세기 때문에 이 트리거 압력에 의해서 손이 이렇게 격발을 할때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 편차가 기존의 글록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총을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계속 이 트리거를 계속 쏘다 보니까 이 총을 쏘다가 다른 글록을 손에 잡았을 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격발을 하지도 않았는데 트리그에 손 얹자마자 격발이 돼버려요 그만큼 다른 글록들은 이 트리그 압이 약하기 때문에 어그 반동이나 이렇게 집탄을 테스트할 때이 반동을 잡아서 집탄이 조금 더 상승 효과가 볼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웃음> 집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다가 이 트리그 압이 세기 때문에 여기서 한발한발쏠 때마다 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이게 이렇게 눌려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뭐, 위로 땡기는 게 아니고 눌려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좌우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의 집탄은 어느 정도, 어, 좀 다른 글록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상, 하는 어느 정도 어 잡히는 듯한 이런 집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음, 제가 이 제품에 바로 PDI 그 102mm 짜리, 102mm, 102mm 짜리 PDI 6.01 이너바렐이랑 메이플 리프에서 나오는 MR 호복 고무를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보고 오시죠 보시는 것처럼 한발한발 한발 집중해서 쏘면은 기존의 글록들과 동일한 집탄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튜닝을 한 집탄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 기본적으로 순정 이너바렐과 순정 호복고무가 썩 좋은 지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집탄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너바렐이나 호복고무 교체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챔버와 이 아웃바렐 이너바렐 사이에 유격이 살짝 있습니다 여기에 살짝 의 테이프를 감아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집탄 상승 효과를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집탄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이너바렐이나 호복고무를 교체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 제품의 이 트리그 압력의 이 반동을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제 손이 여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집탄 상승 효과는 교체를 안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분명히 이너바렐이랑 호복고무로 교체를 했을 때 분명히 지탄 상승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지탄을좀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은꼭 제가 교체한 PDI 이너바렐이나 뭐 메이플리프 호복고무가 아니더라도 어, 옵션 조금 좋은 이너바렐과 호복고무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트리거 압력이겠죠 아, 이 트리거 압력이라는 게이 사람은 참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처음 받았을 때이 트리거 압력이 너무 세서 손가락이 제가 아프다고 했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아, 이것도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역시나 제품은 쓰면서 어 이렇게 마찰이 심한 부분들은 이렇게 갈려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처음 구입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트리거 압력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존 글록만큼 낮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셉니다. 센데, 제가 처음 받았을 때이 트리거 압력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쓰다 보면은 조금 더 트리거 압력이 낮아져서 아주 속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슈팅에 사용하기 편한 트리거 압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 샀을 때 제가 이거 슬라이드 리턴 그러니까 스톱 버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풀기가 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갈리는 건지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잘 됩니다 네, 요런식으로 손으로 상당히 이렇게 예전에 처음에 지금, 아, 지금도 아지금좀잘 안되는데 아무튼 요것도 쓰다보면은 생각보다 어, 조금 그 갈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는 자연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트리거 압력을 그래서 어, 계속 쓰다보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트리거 압력까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이 슬라이더 하부의 이 부품, 이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품 있죠. 이 부품이 부품이 갈림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양쪽으로 홈이 찍혀버렸죠. 분명히 찍혀서 이 갈림이 생깁니다. 아, 여러 번쓸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은 손에 이렇게 시꺼멓게 묻어 나오죠. 바로 이 쇳가루가 같이 묻어 나옵니다. 묻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부품으로 옵션으로 이 순정 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많이 갈릴 경우에 교체를 하면 되겠지만 이 부분이 많이 갈려버렸을 때이 챔버나 이 아웃바렐 유격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집탄이 떨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지금 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웃바렐이 이너바렐 챔버랑 약간 유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검정색 그 전기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유격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쓰시는 분들이 수시로 한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참고를 하는 그런 이제 체크를 참고가 아니라 체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탄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탄창은 현존 나오는 모든 글록 에어소프트 글록류에서 가장 가벼운 탄창에 속하고요. 이것보다 가벼운 탄창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드의 옵션으로 나오는 탄창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무거웠습니다. 근데이 탄창의 단점이 있죠. 바로 그... 비비탄을 넣는 이 방식이 GHK 특유의 방식이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이런 비비로도 이런 비비로도 있죠 마루에서 나오는 대용량 비비로더들은 비비탄을 넣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엄청 듭니다. 생각 이상의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이그 GHK, AK라든지 m 4나 이런 GHK사의 이 제품들을 구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GHK사에서 제공하는 비비로더 하고 또는 이런 비비로도 아답터가 있습니다 이 아답터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여기 비비탄이 안 들어있어서 옮길게요 아답터를 사용을 하면은 생각보다 비비탄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비탄이 아주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비비탄을 넣는데 힘이 드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GHK에서 사 나오는 이 비비로더 아답타라, 아답타를 구하시든지 b 비비로더가 있으면 GHK 비비로드를 사용하시면은 을 요런 식으로 비비탄이 아주 쉽게 들어가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 아답터를 무조건 가능하면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쓰십시오 보통 GHK 라이프를 사면은 이 아답터 이런 것들 3개 4개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왜 가격도 싼 편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넣쳐 주지 않았나 라는 좀, 좀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사람이 음으로 파야죠 뭐 어떻게든 저는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없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비비로드 아답터를 구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GHK 글록을 구매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구매를 하신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 GHK를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처음 출시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내구성이 어떨지 집탄이 어느 정도 좋을지 반동이 어느 정도 내가 반동을 원하는지 게임에 쓸수 있는지 슈팅 매치를 원하는 데 슈팅 매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내가 음,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뭐 글록이 있다라고 하면 은 굳이 이 GHK 글록 스틸 버전을 구매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또 하나 음, 내가 게임을 뛰는데 이 총을 게임용으로 사용하겠다. 또는 어, 내가 슈팅 매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IPSC라든지 뭐 IDPA라든지 뭐 액션 에어 이런 슈팅 매치를 이 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개인적으로 퀘션마크를 조금 달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비비탄 총을 가지고 슈팅 매치를 하게 되면 은 오히려 반동을 낮추고 최대한 어 반동 리코일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빠르게 또 속사를 할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GHK 글록은 반동도 세고 어 트리거도 압력이 높기 때문에 속사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사용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슈팅 매치나 이런 거에 사용하기에는 더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어,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내가 정말 글록으로 어, 게임을 뛰고 슈팅 매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VFC 순정을 조금 튜닝해서 쓰시든지 마루이 글록에 뭐 트리거 해피나 가더사 스틸 슬라이드를 올려서 쓰시든지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지 이 GHK 글록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 글록의 이 작동 방식 기존에이 해머가 튀어나오는 방식이 아닌 스트라이크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 방식이 끌리고 또 나는 반동을 아주 좋아한다. 반동성애자다. 그리고 또 하나, 어, GHK를 신뢰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은 어, 하나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을 것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GHK 글록에서 제일 큰 장점을 꼽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 슬라이드가 앞뒤, 이렇게 운동을 할때 전혀 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글록들은 여기에서 이 정도 당겼을 때 분명히 이 걸림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해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또는 우리가 영화에서 아저씨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기회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당히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슬라이드가 움직이는 소리, 이 움직이는 소리가 기존에 있는 글록들어가는 조금 다릅니다. 요런 소리, 요런 소리인데, RST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총의 소리를 들으면, 네, 이런 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GHK 글록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예, 바로 어, 기존의 글록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바로 이 뒤쪽에 존재하는 해머 때문에 해머가 넘어가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GHK 글록은 이 슬라이드 뒷부분에 해머가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리 또한 상당히 좋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점들 때문에 어, 분명히 예, 수요를 이것 GHK 글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최대의 장점이긴 한데. 이 장점이 너무 큽니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는 399 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음 조금 더 금액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에 요런 작동성을 가진 작동 방식 작동 구조를 가진 글록 스틸이 올라간 제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액이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한번 세팅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VFC를 사서 스틸 슬라이드 올리고 W를 사서 트리 스틸 슬라이드 올리고 마루이를 사서 스틸 슬라이드 올려 보시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실 거예요. 이거 사는 금액만큼의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완제품이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작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GHK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뭡니까? 부품 수급이죠. 고장나면은 부품 주문하면 돼요. 주문하면은 일주일 안에 옵니다. 사문 에어소프트가 경기도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사문시. 그만큼 빠르게 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자꾸 GHK 신봉자가 되는데 방문에서좀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거 저한테 협찬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뭔 개소리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GHK 글록에 제가 일주일 일주일 좀 넘었어요. 한 7, 8일 사용을 했는데 7, 8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더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한번더 올려야죠. 이렇게 조회수가 좀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회수를 좀 빨아먹기 위해서 한번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한한달 정도 뒤에 한달 가량에 좀더 사용을 하고 야외에서 슈팅도 좀 해보고 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략 한천발 정도 사용을 한것 같은데 어, 그래도 비비탄 한 봉지 한오천 발은 써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린다라고 하면은 얘가 노즐이 크다라고 했죠. 어, 항상 사용하시고 나서 기름칠 꼭 해주십시오. 노즐에 기름이 마르게 되면은 이 작동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 노즐 실린더 하우징 부분에 기름은 수시로 쳐주는거 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많이 붓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오일들이 금방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칠은 수시로 해주셔야 된다는거 참고로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기름 떡칠은 하지 마시고요. 요 주요 부품요 뒤쪽에 노즐쪽으로 조금 어, 기름칠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어, 다시 한번 글록을 가지고 제가 한달 정도 사용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